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로 상가주택은 거주성, 부동산적 전망, 재테크, 은퇴 후의 직업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과 부재로서 왜 아파트에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하여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코로나 이후 집에 관한 변화와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떤 집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지난 영상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확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상가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 그것은 상가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사층과 다락의 경우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많아서 특히 코로나 이후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과 많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도 있고 또한 오직 거실과 주방, 침실, 화장실만 있는 답답하고 꽉 막힌 아파트보다도 이러한 상가주택이 훨씬 거주성도 좋고 또 부동산적인 장례성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으로 좋은 점이 많아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상가주택은 어떤 건물인가 상가와 상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점포주택이라고도 하며 지하나 1층 등 저층부는 상가나 식당 등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2, 3층은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4층과 다락은 건물의 주인이 사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 복합되는 건물로 흔히들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건물은 시내의 큰 건물의 프라자 등 대형 상가 건물의 상가 일부를 분양받는 그런 상가와는 주택이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다르죠. 특히 이런 상가주택은 기존 도시에서도 많이 건축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판교, 광교, 미사, 위례, 동탄 등 신도시나 대도시 인근에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많이 건축되고 있고 이러한 건물은 대체로 자신이 4층과 다락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임대를 주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지는 주로 LH나 SH 등 지방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분양하는데 상가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해당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 부양받은 땅을 사는 경우에 엄청난 프레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상가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대형 상가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는 상가가 최근 경계 불황 등으로 임대자를 구하지 못하여 큰 낭패를 당하는 것과는 달리 신도시 거주자들의 상권과 특히 2, 3층 다가거주택의 임대 수요가 많아 은퇴자들이나 노후대책으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면 이런 건물의 4층과 다락에 살면서 이런 상가주택을 보유한 채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괜히 아무런 소득도 없는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아파트 가격이면 이런 어엿한 상가주택 건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거주성이나 부동산적인 장래성 재테크 또 하기에 따라서는 은퇴 후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서 노후대책과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유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상가주택은 코로나 후 생활의 최적의 집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상가주택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은 그 어느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그리고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코로나 이후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이런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참고로 어느 상가주택의 4층과 다락평면 그리고 옥상 정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층의 거실과 주방은 대단히 넓고 또한 이 거실 천정은 오픈되어서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중정이 있어서 이 공간은 사용하기에 따라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방과 이 드레스룸 또 파우더룸과 또 부부욕실 그리고 이런 자녀방의 크기도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습니다 여기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벽난로까지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좋고 또 이와 같은 다락에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서재와 아이들 놀이방 작업실 기도실 음악실 운동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는 경사진 지붕과 뻐꾸기창 등은 소녀들과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꿈의 공간이고 또 비나 눈이 오는 날 뻐꾸기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아늑하고 포근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옥상 정원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 등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종일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답답하고 꽉 막힌 공간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아파트 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재미있는 삶을 영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은 부동산적인 전망도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나 건물은 주거 기능보다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이나 매각할 때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이익을 볼수 있느냐 인데 이러한 점에서 건물의 종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상가주택은 수익형 건물로 그 어느 건물보다 훨씬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선 아파트 가격하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면 충분히 이런 건물을 건축하거나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은퇴자나 노후대책으로 또는 직장인들도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0 내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웬만한 상가주택의 건축이나 매입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자신이 위에서 설명한 4층과 다락, 옥상등원에 살면서 이러한 건물을 보유하며 특히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 부동산적인 장르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가주택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땅이 80평 내외 그리고 건물 면적도 200평 내외로 이러한 땅과 건물 가격은 매년 땅값은 말할 것도 없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함으로써 건물값이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분양받는 상가나 다른 어느 건물보다 부동산적인 매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웃음> 상가주택은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재테크에도 유망한 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을 보유하는 건물주나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디벨로퍼 사업은 주식이나 경매 또는 땅과 같은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디벨로퍼 사업은 많은 직장인들이 투자으로도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비용으로도 금융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의 참여나 관심이 높은 재테크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다른 어느 설명보다 직장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파는 직장사 즉 디벨로퍼들이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디벨로퍼 사업은 내 집을 마련하면서 잘하면 돈도 벌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디벨로퍼 사업은 백세 시대인 요즘에 은퇴를 하고도 건강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할수 있는 그야말로 1인 기업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망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또는 퇴직에 대비해서 디벨로퍼 사업을 한 사례나 더 나아가서 건설 회사로까지 성장한 사례는 제가 직접 이러한 분들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많은데 특히 이러한 경우를 소개한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이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거주 성면에 있어서는 답답하고 꽉 막힌 단조로운 아파트보다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과 재테크적인 면, 그리고 은퇴 후할 일이나 투잡 또는 직장생활을 탈피하여 1인 기업인 디벨로퍼라는 유망한 내 사업을 할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가주택은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점에서 다섯 번째로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웬만한 아파트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주장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단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또 첨부하는 관련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과 또 첨부하는 관련된 영상을 그리고 특히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질병 예방,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참고하셔서 이러한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강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또 관련된 제 채널의 정보들을 쉽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